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카드 스피니라는 기술인데요. 제가 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기술인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계속 밀어지고 밀어지고 밀어져서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어쨌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것은요, 이겁니다. 어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 사실 한 장으로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두 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장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신기하고요, 어, 마술의 효과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어, 좀 약간 핑 카드를 사용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 여러분들 혹시 똑딱이라고 아십니까? 카드에서 이렇게 똑딱, 똑딱한 소리가 들리는 건데요. 잘 보시면은. 들리시죠? 이런 소리가 나는 카드를 똑따이라고 하는데 이런 카드가 이 기술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카드를 이렇게 스프링을 해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디파로 뭐 같은 연습을 하실 때 카드가 좀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카드를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덱 위에다 올려놔 주시고요 이휜덱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카드를 손을 이렇게 쫙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게 이제 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카드가 그냥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서요. 이게 뗄때 타이밍을 잘 맞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은맨 위장의 카드만 돌아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기술이었고요.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어, 이 카드 위에서는 이런 스피링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카드 숫자를 늘려 가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상한 카드를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너무 오래 써서 코팅 벗겨지거나 아니면 이런 코팅이 안돼 있는 플라스틱 카드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